손이 시려워 콩! 발이 시려워 콩!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요즘 너무 춥네요. 콩콩 얼어버렸어요 그나저나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며칠 뒤엔 벌써 연말이네요. 1년이 너무 빠르게 지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제가 콘텐츠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편리하다고 느낀 부분은 현금 없이도 신용카드 등으로 쉽게 거래가 가능한다는 점을 뽑을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다름 아닌 브록체인 킷을 통해서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럼 그 소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소식의 주인공은 바로바로 미즈허금융 그룹입니다. 미즈허금융 그룹은 일본 내 3대 은행으로 유명하는데요. 이곳에서 내년 3월쯤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즈호 금융그룹은 사실 2017년부터 디지털 화폐 제이코인카친을 발표해 개발을 해봤는데요 일본 엔이랑연도되어 쇼핑을 할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송금수수료까지 무료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참 높죠. 낮은 수수료로 이 서비스의 장점을 살린다고 합니다. 이 제이코인은 현금을 이용하지 않은 캐시레스 결제의 버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일본은 캐시레스화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어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 말고도 일본 여행을 갔다 와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너무너무 높죠. 그럼 일본에서 제이코인이 캐시레스 결제로 보급한다니 정말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제이코인은 미트코인같이 가격 변동이 심한 화폐가 아님 일본 애니랑 연동된 디지털 화폐인데요. 요즘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처럼 가격 변동 없이 편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디지털 화폐 등 캐시레스 결제의 보급으로 결제의 평이성, 효율성 향상, 현금 이용 시 들어가는 수수료 등 낮게 할수 있고 QR코드 결제를 도입해 2020년까지 발정한다고 합니다. 원래 3월에 미즈호 금융그룹, 미즈호 은행, 그리고 토호 은행이 캐시레스 결제에 실증 테스트를 진행해 핸드폰 지갑에 푸딘을 채용했고 2017년 10월부터 실준 테스트를 시작해서 SNS나 전화번호를 이용해 송금 기능이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로 빠른 결제 등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 토탈은 쿵은행인 미쓰비시 u f 후 금융그룹도 2015년부터 독자적인 코인 MUFG 코인 지금은 코인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코인도 1코인 1엔을 가지고 치를가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코인은 결제 시스템의 브록체인을 사용해서 은행 운영 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한다고 하네요. J코인 그리고 MUFG 코인의 큰 차이점은 MUFG 코인은 1코인당 1엔에서 가격 변동이 있는데요. J코인은 1코인 1엔으로 탁 거점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UFG 코인은 디지털 화폐보다 암호화폐로 다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이 코인도 2019년에 대규모 실증 테스터를 목표로 브록체인 스을 운영한 고속결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큰 금융그룹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런 노력들과 시도들이 일본을 더욱 발전시켜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한국은 현금을 안 쓰는 나라 중 하나라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많이 놀랐지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런 편리함을 일본에서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